지난 2009년, 나는 사진 한 장을 입수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아나키스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드님이신 소산 이규창 선생이 갖고 계셨던 사진이었다. 오래된 사진 속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눈빛이 강렬한 한 남자와 나란히 서 계셨다. 이분은 차길진 법사님의 아버님이신 차리혁 선생님이십니다. 당시 차이력 선생은 가명인 차리오으로 불리셨습니다. 그 옆에 눈빛이 강렬한 분은 지강 김성수 선생이십니다. 두분다 본명은 사용할 수 없으셨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모두 가명으로 불렸고 이름도 수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죽음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17세에 지강 김성수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 아나키스트에 입문하셨다. 조선의용대,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청년전지공작대에서 활동하며 무장독립운동에 참가하셨다. 해방 후 아버지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으셨을 뿐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이데올로기가 없으셨다. 철저한 아나키스트셨다. 아나키스트는 파괴주의 테러리스트가 아닌 부당한 권위에 항거하는 무정부주의자였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부당한 권위와 싸울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에도 아나키스트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1945년 11월 2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사거리 우체국 건너편에서는 권총 총성 두 발이 울렸다. 11월 4일자 매일신보는 사상경찰의 악마 사이가 시치로 노상에서 사살 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방 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해 죽이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 아래에서 여전히 경찰 행세를 하며 악랄한 방법으로 애국지사들을 핍박하고 괴롭혀왔던 악명높은 사이가 시치로를 누군가 노상에서 권총으로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총을 쏜 사람이 누군지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본날 관련자로 추정되었던 지간 김성수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이가 시치로에게 총을 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증언을 남겼고 이를 바탕으로 추적한 결과 아버지의 행적이 밝혀졌다. 명사수셨던 아버지는 사이가시치로 외에도 두 명의 일제경찰을 더 차단하셨다고 한다. 해방 후 미군정의 지배를 받던 남쪽은 여전히 친일경찰들이 활개를 펼치고 있었다. 아버지와 지강 김성수 선생, 소산 이규창 선생 등 당시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은 일제 잔재이자 민족의 반역자들인 친일경찰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공적을 인정받기보다는 치안을 어지럽히는 테러리스트라는 죄명만 쓴채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묻히시고 말았다 아버지의 아나키스트 정신은 6.25 전쟁 중에도 빛이 났다 언젠가 유명 정치가 엘시는 책일지인 법선님이 카르마라는 큰 오페라를 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친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0여 년전 유명 작가인 K씨와 뜻을 모아 지리산 달궁에서 6.25 때 지리산에서 죽은 수많은 빨치산들을 위해 진혼제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때 진혼제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과거 빨치산도 있었고 그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만장깃발에 적힌 망자 이름들 중에 딱한 사람, 빨치산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자의력 경무관이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의력 경무관의 만장깃발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빨치산이 빨치산 토벌대장의 만장깃발을 들고 빨치산 진원지에 온단 말인가? 엘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차이력 경무관의 만장깃발을 든 노인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노인은 큰 소리로 오히려 역정을 내며 그분은 연나 빨치산 토벌대장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요. 라고 말했다. 즉 다른 빨치산 토벌대에 투항하면 자칫 심한 고문을 받아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데 반하여 자이력 경무관의 토벌대에 투항하면 대부분 살아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고마움에 그는 평생 자이력 경무관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오늘의 진혼제에 빨치산의 이름 대신 자이력 경무관의 만장깃발을 들고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L씨는 지리산 달궁에 자이력 경무관 만장깃발이 휘날리던 그날을 회상하며 꼭 오페라 카르마를 그랜드 오페라로 완성해서 자의력 경무관을 존경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2019년은 아버지께서 떠나신 지한 갑자가 지나 61년이 되는 해이며 아버지께서 탄생하신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아버지께서는 중국에서는 독립운동 예방공간에서는 건국운동, 6.25전쟁 중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문화경찰을 실천하셨다. 사람의 명이 끝나는 데는 한순간이지만 영혼의 인연을 끊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다. 61년 전, 아버지께서는 내 곁을 떠나셨지만 영혼의 인연은 600년, 아니 1000년이 되어도 영원할 것이다.